가자 이브야 아 일단 안나왔어 고양이는 안나왔고 자 여기서 어? 파란색이네 에이 실패 실패 실패 실패 에라이 실패 자두 번째 갑니다. 그리고 고양이 또안안 안 떴고요 고양이는. 아이또 파란색 실패. 에라이? 뭐야 여기서 왜또 스킵이 안 됐어? 아 이거를 오 지금 95퍼예요 95퍼. 이거 한번더 돌리면 지금 100% 보상 받네? 세 번째 갑니다. 어, 떠다, 떠다, 떠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이거지, 이거지. 오케이. 어우, 떠다, 떠다. 아, 이거 혹시 그거야? 100% 확정 보상이야, 혹시? 아. 이거 이펙트 나올 때또 다르네. 어, 이 이펙트는 파란색인데? 어? 어 실패였어 실패였어 어쩐지 마지막 크리스탈 색깔이 이상하다 했다 아 어? 100% 다 채우면 이렇게 뜨는구나 SSR 확정 1회 소환 아 하, 일단 세번째까지 실패했구요 자 100% 확정 받아 봅시다 아 확정도 이렇게 돼? 그렇지, 이게 나와야 되죠, 요거. 아 이거 이거는 원래 핑크였네. 그렇지, 황금빛 이거지 이거지. 그리고 이거, 이거, 이모션, 이모션이 새로 나왔어요. 원래 없었어요. 이거 구경하는 거, 어, 아, 또 카르트 건데 뭐 나왔냐? 아, 오케이, 중복, 중복 떴습니다. 네 번째 갑니다. 네 번째 맞죠? 일단 고양이 안 떴고, 터트릴 때? 우와. 아이, 또 실패. 또 파란 거. 이렇게 아, 총 지급된 게2 1000잼이에요? 그니까, 러 CBT 5일 동안? 다섯번째 갑니다. 어? 와, 고양이 또안나고 방금 아또 파란색? 오호 어허... <웃음> 갑니다 여섯 번째. 나중에 가방 가득 차는 거 아니야? 아, 또안 나왔고. 방금 아또 실패. 미쳤나? <웃음> 어, 아닌데? 아, 아티팩트가 떴구나. 아, 이것도 떴다가 좋아해야 되나? 새벽에 전령은 뭐야? 나 처음, 처음 먹는 거네? 자, 일곱 번째, 갑시다. 고양이안국성 던지거 말까, 던지거 말까. 아이 또 파란 빛. No. 터치하고 그 다음은 업종. 업종. 자 현재 3만 젬 도전 중에 지금 하나 하나 떴습니다 하나 SSR 아티팩트로 한 개. 오오 <웃음> 표정 씨. <웃음> 표정 진짜 씨. <웃음> 자 이어서 갑시다 벌써 세번 남았어? 여덟번째 가자 에 일단 고향 또 없구요 자 SSR 황금을 품어라 황금을 품어라 no. 아또 파란색? 아티는 아티는 쇼 아티도 없어? 와 와씨 <웃음> 자 아홉 번째 갑니다 오지기 안 듯해 진짜 아또 고양이 웃구요자 황금 황금 황금 황금 주나요? 와, 미쳤네? 없는데? 어, 아티팩트. 아티팩트 떴습니다. 어, 그러면, 현재까지 누적 두 개. 3만 잼에서 두 개. 나, SSR 아티팩트가 진짜 없구나. 이것도 새로 얻은 거네? 자, 마지막. 이제 마지막 갑니다. 오케이. 같이가지 그렇지 넘어지지말고 그렇지 좋아좋아좋아 좋아, 느낌좋아 과연 변신이 떴을지 그냥 썰이 떴을지 어 10회하면은 이번에 운이 좋았나 그냥? 조금평타친거같은데 아니 뭐야 왜 품는거는 파란색이야 잠시만 이거 아니잖아 아 이거 아닌데 아, 이거 아닌데. 와, 이거 진짜 이거 아닌데? 와. 왜 <웃음> 포는 하나도 안 뜨네? 지금 아티 아티 두개 떴죠? 야, 이것도 운빨 존망 게임이다, 이것도. 아. <웃음> 나어버려야지비슷개게팔 거야.